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지원사업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이번 시간을 통해 사업계획서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란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계획을 나타낸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기업의 현황과 구조, 경영 전략, 마케팅, 창업 멤버, 재정 등을 기입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는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하며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 기업은 사업 전략에 있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검토나 투입 자원의 규모 산정 및 수익성 검토를 위해 작성하며 초기 창업인 경우는 IR 및 지원 사업을 위해 회사 소개 자료로 작성하는데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성장성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에게 있어 사업계획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정리하고 시장의 규모와 타겟 전략을 명확하게 하고 팀 구성의 전문성 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기는 기존 기업은 신규 사업 추진 단계에, 초기 창업의 경우 자금 조달 단계에, 예비 창업자는 창업 단계에 작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사업 전략의 목적으로 또는 새로운 회기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 경영 전략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및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춰 작성하는 IR 용도, 정부, 지자체 등의 창업 지원 사업 신청용으로 작성하는 지원 사업이 목적인 경우, 파트너 협업을 위한 사업 내용 설명서로서 회사 홍보용도로 작성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는 내부적인 용도로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는 외부적인 용도로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꼭 해결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불편, 이슈들을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법, 고객 분석, 경쟁 분석을 기입하고 제품 비즈니스 모델, 시장의 규모, 차별화 전략 및 마케팅 전략, 수익 확보 방안, 자금 운영, 성장 전략을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핵심 인력 확보 방안 및 네트워크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용도의 사업계획서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소비자 니즈와 제품의 차별성, 비즈니스 모델은 공통적인 강조사항입니다. 그럼 지원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를 예로써 작성해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문제인식과 제품서비스의 도입 필요성과 제품서비스의 개발계획 및 역량, 진행 정도 등의 개발 가능성을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시장 규모와 차별화 역량, 경쟁력 확보, 판매 마케팅 전략 등의 사업화 계획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추진하는 팀의 구성과 구성원들의 역량, 경력을 적고 매출 및 손익, BEP 달성 기간, 소유자금 및 운영 계획과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도 함께 적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지원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전략, 팀 구성, 목표 부합성의 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 방안과 목표 시장, 제품 차별화와 개발 진척도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화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 타겟 고객 분석, 경쟁력 분석, 사업화 역량, 마케팅 역량으로 구성하고, 팀 구성에는 팀의 개발 역량과 핵심 인력, 외부 네트워크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계획과 고용 계획과 사회적 가치 등의 목표 부합성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는 소비자 조사 결과 기존의 방식으로는 너무 불편해서 꼭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라는 도입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이러한 기술만 도입되면 시장은 저절로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에 제품 설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시장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스타트업의 실패사유 조사 도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불편,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 불편이 아니라 너무 불편하여 꼭 해결이 필요한 불편이 되어야 하고 심사위원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불편함을 예시로 들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규정 등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CEO 개인적인 경력에 매칭이 되면 설명합니다. 소비자 조사 내용을 도표화해서 삽입하고 인터뷰 사진이나 기사 내용 등을 발췌해서 활용합니다. 계속해서 사업 내용은 간단하고 쉽게 최대 10단어 이내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 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재계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설명하고 기술적 우수성과 고객이 당사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적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개발은 전체 사업 계획의 신뢰성의 문제이므로 시제품 또는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면 소비자 반응 등을 기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대상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장규모는 탐삼솜 즉 전체 시장 유효시장 목표시장으로 설명하며 가능한 도표로 작성합니다 여기서 탐삼솜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탐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카테고리 영역에 포함하는 비즈니스 도메인 크기를 의미하고 삼은 전체 시장 탐의 영역 중에서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솜은 유효시장 내에서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의 확보가 가능한 시장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의 방법 및 효과 부분입니다. 우선 경쟁사, 경쟁외 대안들과의 차별화 전략은 임팩트 있는 한 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경쟁 분석은 가능한 도표화하며 쉽게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작성하고, 영업 마케팅 전략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팀이 가진 네트워크, 경험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고, SNS 활용 등의 모호한 전략은 보조로만 활용합니다. 매출 계획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표화하여 작성을 하며, 너무 급신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익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계산 결과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번엔 사업 추진의 주체, 팀의 구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창업자의 경력과 관련 사업 역량은 충분히 강조하고, 창업자가 관련 사업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핵심 인력 확보 방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최적의 팀을 구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팀 내부에서 모든 필요 역량을 해결하기 힘들 경우가 많으니, 활용이 가능한 외부 기관, 업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멘토 또는 자문교수 등을 고문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학협력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사업의 기술은 세상에 없던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경쟁업체와 비교해도 우리 기술이 최고다. 표창받은 기술이다.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카피할 수는 없다. 아니,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본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은? 음, 경쟁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를 더 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네요.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사한 기술을 IR 등에서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 말이죠. 기술 그 자체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솔루션인가? 등의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는 반응만 보일 뿐이죠. 다음으로 목표시장 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목표시장의 규모가 25조 정도로 파악된다. 3년 내 10% 정도의 점유율을 만들면 2.5조 매출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유사한 사업의 사례를 들면서 목표시장은 매우 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의 및 세분화를 명확히 하지 않고 주사기 침을 만들면서 의료기기 전체 시장을 대상 시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본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시장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표 시장을 선정하지 않아 전략이 분산될 우려가 클수 있고 초기 기업이 1% 점유율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이나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기술해야 하는데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을 말로써 설명하려고 긴 문장으로 기술하거나 다양한 전문적인 내용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력을 과시하는 경우 그리고 복잡한 사업 모델 등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본 심사위원이나 투자자가 본다면 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하는 CEO가 판매는 어떻게 하냐며 의문이 드네요. 사업 모델이 복잡해지면 이해관계자들도 많이 연계되어 실행도 쉽지가 않을 텐데 과연 할수 있을까요? 시제품이나 프로세스 그림이나 도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갈 텐데 말이죠. 등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조사에서 제품이 출시되면 사겠다는 응답이 80%를 넘는다고 하거나, 컨설팅, 연구용역 등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지원자금을 수령하며 회사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중간 유통을 없애고 SNS 등을 통하여 직판으로 마진율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실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질문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설명이 찾아보기 힘들다 사업화보다는 설명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원 사업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목표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없다 만들면 고객이 줄을 설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팀 구성을 통해 사업 역량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전문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최고의 팀을 꾸렸다고 하거나, CEO가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분야를 다 직접 한다. 개발 인력은 외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의 표현은 오히려 본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에게 경영은 누가 하나? 판매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직원 채용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가 외부 기관이나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과연 독자적으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까 등의 반문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업계획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본질은 사업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상 고객이 명확하고 시장이 충분하고 고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고 충분한 역량을 가진 팀으로 시장화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 평가의 경우 기업 실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제품이나 플랫폼 등 시각화한 진행 내용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